모스 2016 엑셀 익스펄트 자 이번도 우리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 모스 엑셀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프로볼 어, 같이 풀어볼 문제는 프로젝트 3고요 어, 베스트셀러 라는 이름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기 위해서 자 우리는 자 준비된 파일이 있어야, 되겠, 있어야 되겠죠 자 프로젝트 3번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엑셀 통합문서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엑셀 통합문서고 이 통합문서에는 3개의 워크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네요 자, 데이터를 좀삭제좀 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게맞구요 자, 분야별 판매라고 하는 자, 피벗 차트로 만들어진 자, 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피벗 테이블 얘는 피벗 차트가 되겠네요. 자, 2016 상반기에는 자, 상반기 베스트 셀러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자,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9월의 시트는 현재 아무런 데이터가 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다 같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한빛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팔린 책을 베스트셀러 엑셀 파일에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작업은 자 표의 열 수식과 일치하지 않는 셀에 대해 오류를 규칙 오류를 표시하는 규칙을 설정하래요. 자, 이런 규칙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표의 열 수식. 자, 컬럼에 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셀에 대해서 오류를 표시하래요. 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해하세요. 이해하십시오. 표의 열 수식과 일치하지 않는 셀에 대해 오류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칙을 설정하래요. 아 그러면 수식에 관련된 내용이고 수식과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를 표시하라는 얘기잖아. 아, 이것은 그러면 오류 검사 규칙이라고 하는 규칙을 설정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엑셀에 가시면 자 오류검사 규칙을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엑셀의 파일의 옵션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옵션에 가시게 되면 왼쪽에 여러가지 카테고리 범주들이 있고요자 위에서 두번째 가시면 수식이라는 탭이 있죠 자 수식은 말 그대로 엑셀은 계산하는 프로그램이고 계산하기 위해서 모든게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자 그러한 정보들이 자, 이 수식 수식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수식에 들어가면 계산 옵션도 있었구요 자, 수식 작업 오류 검사도 있습니다. 그 밑에 가시면 오류 검사 규칙이라고 있죠. 자, 여기서 수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뭐를 표의 열 수식과 일치하지 않는 셀에 대해 오류를 표시해라. 자, 그런 게 있나요? 한번 쭉 찾아보세요.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자 현재 오류 검사 규칙에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다 마우스 한번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가 정확하게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자 설명 가이드 문서가 나옵니다. 자 오류를 반환한 수식이 있는 셀, 그래서 밸류 또는 자 잘못 나눴을 때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 등이 반환한 수식에 대해 오류 표시기를 나타내고 오류를 수정합니다. 라고 해서 안내 메시지가 있죠. 두 번째 건 한번 볼까요? 한 표에 다른 계산된 열 수식이 사용된 셀 표시. 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자 설명 내용을 보게 되면 자, 표의 열 수식과 일치하지 않는 수식이나 값이 포함된 셀에 대해 오류 표시기를 나타내고 오류를 수정합니다. 자이 내용이 지금 우리 작업 1 번의 이 내용과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표의 열 수식과 일치하지 않는 수식이나 값이 있을 때 오류 표시기를 통해서 오류를 수정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설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이 엑셀 프로그램에는 자, 이 오류 검사 규칙에 얘가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험, 아, 여러분들 컴퓨터에 또는 시험장에서 자,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 아, 여기서 규칙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작업 1번입니다. 자, 작업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016 상반기 워크시트에서 자, 시트 찾아가는 거네요. 자, 우리 엑셀 문서에 2016 상반기라고 하는 워크시트가 있고 자, 여기에는 상반기 베스트 셀러라고 하는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상반기 평균 판매가, 상반기 평균 판매가 어디 있어요? 자, 1월, 2월, 3, 4, 5, 6. 자, 이것이 모두 다 뭐야? 상반기잖아. 상반기 데이터잖아요.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 자이 책이 자 이만큼 팔렸다라고 하는 총합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3,000보다 낮을 경우. 3000보다 낫대.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 이 셀에다가 채우기색, 노란색으로. 뭐해라? 채워라. 자, 문제 정확하게 잘 파악하세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 자, 현재 2016 상반기 워크시트에서 상반기 평균 판매가. 자 현재 우리 엑셀 데이터에는 상반기 평균 자 평균 판매가 없어요. 그렇죠? 자 지금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1월달, 2월달, 6월달까지 자 이렇게 판매가 됐습니다. 이게 총 합계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은 평균 값은 어떻게 계산해요? 그렇죠. 에버러지 네, 함수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에버러지로 계산한 이 평균 값이 3000보다 낮을 경우에, 낮을 경우에, 어디에다가? 비열 4행부터 23행까지, 어디에요? 비열 4행부터 비열 23행까지, 뭘로 채워라? 노란색으로 채워라. 자, 이 비열 4행부터 비열 23행까지 노란색으로 채울 건데, 조건이 있었죠. 네, 상반기 평균이, 상반기 평균 판매가 3000보다 낮을 경우에, 아, 색상을 채워라. 뭘까요? 키워드. 네, 조건부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조건부 옵션 어디 있습니까? 홈탭에, 스타일 그룹에, 아, 조건부 서식이죠. 아, 미안합니다. 조건부 서식입니다. 그쵸 조건부 서식인데 평균 판매가 3000 보다 낮다 라고 하는 수식을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 줘야 된다고 자 그럼 수식 어디서 입력해 줘요 자 먼저 자 비열 B열 사행부터 비열 23행까지 범위 선택 하시고요 홈탭의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에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규칙도 있지만 우리는 수식을 직접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새 규칙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새 규칙에 보시면 유형이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수식을 입력하게 되는데, 처음에 뭐를 입력해요? 상반기 평균 판매자나. 자, 그럼 평균 판매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에버러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은 1월부터 6월까지지. 그쵸? 자 그랬더니 내가 선택한 범위가 다 무슨 참조로 들어갑니까 네, 달러 표시가 붙은 절대 참조로 들어갑니다 자이 절대 참조가 들어가게 되면 <웃음> 절대 참조가 들어가게 되면 2열 4행부터 제 2열 4행까지 고정으로 참조하겠다는 라 거잖아요 자 그런데 순위가 2위인 미움받기 용기의 평균은 어디서 구해요 2열 5행부터 제열 5행 까지 잖아 사행이 아니잖아 채식주의자는 평균값 어디서 구해요 2열 6행에서 부터 제열 6행 까지 구하잖아 그렇죠자 그러면은 여기가 절대참조 이하만 하나요 자 여기는 절대참조가 아니라 자 F4번을 누르면 자 다시 범위 선택해서 F4번 누르시게 되면 자, 절대참조가 혼합참조로 바뀌게 되고요 혼합참조에서 다시 한번 F4번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지금 행에서 열로만 바뀐 혼합참조가 혼합 되었습니다. 한번더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예, 상대참조가 되죠. 그쵸? 맞나요? 어 순위 1번 뭐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도 평균값을 구해서 3천보다 작은지 큰지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미움받을 용기도 예, 평균값을 구해서 비교해야 되는 거고 채식주의자도 마찬가지고요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자, 네 번째 순위의 평균값도 구해서 비교를 해야 되잖아자 그러면 은 우리가 어, 참조해야 되는 주소를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상대참조로 밑에 있는 우리가 어, 처음에 선택한 자, 비열 23행 데이터까지 비교할 수 있도록 상대참조로 바꾸셔야 되고요 자 이것이 얼마보다 낫다? 3천보다 낮을 경우에 자 평균 값이 3000 보다 낮을 경우에 자 서식을 지정합니다 자 서식을 클릭하시게 되면 표시 형식 글꼴 테두리 채우기 라고 하는 탭이 있고요 현재 우리 문제 상으로는 노랑색으로 채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채우기 탭을 클릭하시고요이 배경색 중에 자 정확하게 노랑 이라고 이름이 나타나는 거. 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자, 노랑이라는 글자가 나타날 겁니다. 그이 밑에 있는 것이 기본색들이에요. 자, 위에 있는 것들은 응용색들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선택하지 마시고요. 이 밑에 있는 표준 색상의 노랑색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다시 한 번요. 자, 채우기에 노랑에 확인을 눌렀습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네 여기가 이만큼이 노란색으로 채워졌네요. <웃음> 자 우리 여기다가 L열에다가 L열에다가 우리 평균값 한번 계산해볼게요. 에버러지 자 1월부터 6월까지 자, 어떻게 돼요? 7,604잖아. 그죠? 자 이거를 자동채기 옵션으로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네, 평균값이 계산됩니다 자 우리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평균값이 3000 보다 낮을 경우에 자 노란색으로 채워라고 돼 있잖아 자 이, 이만큼은 이 어떻게 돼요다3000 어, 보다 크네 자그 밑에 있는거 네, 3000 보다 작죠 그래서 어, 이셀 b 열 13행부터 비열 23행 까지 노란색으로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조건부 서식 문제였습니다 자세 번째 작업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워크시트에서 자 9월 워크시트에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9월 워크시트에서 쿼리를 사용하여 있네요. 자, 이 쿼리가 뭘까요? 자, 문서 폴더에 있는 베스트셀러 엑셀 파일에서 아, 외부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는 거네요. 자, 이 불러와서 A열 일행 셀에서 시작하여 셀들을 불러오세요. 자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엑셀 통합 문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 뭐만 가져오냐면 제목과 저자명 열만 포함시키래요. 자 문제 잘 이해하세요. 자 이것은 데이터 탭에서 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자 9월 워크시트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쿼리를 사용하래. 일단 쿼리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문서 폴더에 있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다운 다운로드 받은 문서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문서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렇자이 문서 폴더를 클릭하시게 되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엑셀 통합 문서 가 하나 있잖아요. 자이 엑셀 문서에서 자 제목과 저자명 자이 열만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어디다 출력해요? A열 일행셀에다 출력하라는 얘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웃음> 자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에다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어,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은 어디에 있냐면 자, 우리 데이터 탭에 데이터 탭에 자, 왼쪽에 보시면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이 있죠. 자, 찾으셨나요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좀 참고하십시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엑셀 화면은 오피스 365 에요 그래서 약간의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자 인터페이스가 다를 수 있음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데이터 탭에 가시면 왼쪽에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자 우리 문제에서는 쿼리를 이용하라고 했죠 쿼리를 사용해라 자 그래서 데이터 가져오기 자, 명령을 클릭 하시게 되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오피스, 20, 오피스 2016 에서는 새 쿼리 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거 선택하시면 되겠고 자, 저는 파일에서 통합문서를 선택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새 쿼리 그리고 거기서 통합문서를 선택합니다 통합문서를 선택하시게 되면 자, 우리가 통합문서를 불러오는 거죠 이 통합문서가 어디에 있었다고 했냐면 문서 폴더에 베스트셀러 라고 하는 엑셀 통합 문서 였어요 그래서 자 문서라는 자 문서라는 폴더에 베스트셀러 이 통합 문서를 선택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가지고 오면 이런 탐색창이 나타나게 되고요자 그리고 이 표시 옵션에는 표시 옵션에 현재 베스트셀러 라고 하는 통합문서가 있고, 그 안에 시트 1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트 1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그 뜻이고, 현재 시트 1번에는 지금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위와 제목과 저자명과 분야라고 하는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문제 속에서는 이 데이터 모두 다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제목과 저자명 열만 가지고 오래요. 제목과 저자명 열만 가지고 오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순위와 분야가 필요 없는 거잖아. 자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전체 다 가지고 올 거면 그냥 데이터 로드하시면 되는데요. 자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추가하고 그럴 거기 때문에 자 왼쪽 오른쪽 하단에 데이터 변환이라고 하는 자,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런 화면 떴죠. 자, 파워 쿼리 편집기입니다. 쿼리 편집기예요. 자, 이 현재 나타나는 문서는 어, 우리 베스트셀러 라고 하는 문서에 어떤 폴더에 포함되어 있었던 베스트셀러 문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순위와 제목과 저자명과 분야 자 현재 4개의 컬럼에 맞춰서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자 그런데 우리 문제 속에서는 뭐만 가지고 와라 제목과 저자명만 가지고 와라 그쵸? 자, 그래서 자그 순위와 분야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요 어, 그래서 순위 자 컬럼명을 선택하시고 현재 우리 자행 감소라고 하는 그룹에 보시면 행 제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열관리에는 열 제거가 있네요 자 현재 우리는 이 첫번째 열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열 제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순서가 없어졌죠 제목과 저자면 그대로 두시고요 자 분야 선택하시고 열 제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분야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됐나요 자 여기서 우리 쿼리 편집기는 끝났습니다. 어, 두 개만 우리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끝났으면 왼쪽에 닫기 및 로드가 있죠. 어, 자 이것을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선택하시고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하시게 되면 자 우리 원래 통합 문서 창에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하는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표로 가지고 올 거냐, 피버 테이블로 가지고 올 거냐, 피버 차트로 가지고 올 거냐 자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해서 기존 워크시트와 새 워크시트 다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문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A열 일행셀에다가 어, 셀을 불러오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기존에 자 9월이라고 하는 워크시트에 기존 워크시트에 어디다가 a 열 일행에다가 결과값을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베스트셀러 엑셀 파일에서 a 열 일행 셀에서 시작하여 셀들을 불러와라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시고요 a 열 일행 셀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네, 어떻게 돼요? 네,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 데이터 가지고 온 거예요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별도의 엑셀 통합 문서에서 제목과 설명만 좀 외부에서 가지고 온자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작업 세 번째입니다. 자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 조금 복잡하실 겁니다. 자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 오시고요. 자 데이터 탭에 데이터 가져오기. 자 파일에서 통합 문서 해서 통합 문서를 열고. 거기서 가지고 올거 뺄거 쿼리 아, 편집기에서 편집한 다음에 그대로 로드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 3번 자, 우리 처음 풀어본 문제인 것 같으니까 아, 두번 세번 여러분들이 풀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네 번째 작업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통합문서를 열 때, 통합문서를 열 때, 2016 상반기 워크시트만, 뭐만? 자, 지금 이 통합문서를 열었을 때, 분야별 판매 2016 상반기 9월이라고 하는 3개의 워크시트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어, 이 3개의 워크시트가 있지만, 2016 상반기 자이 워크시트만 보이고 분야별 판매와 구월은 보이지 않도록 옵션을 수정하래요. 무슨 옵션? 브라우저보기 옵션을 수정하래요. 자 여러, 워, 자 여러 워크시트에서 특정 워크시트만 보일 수 있도록 브라우저보기 옵션을 수정하세요. 자 그럼 브라우저 보기 옵션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언제 통합 문서를 열 때야. 자 그러면 우리 엑셀 화면에 자 파일 탭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파일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뭐 홈, 새로 만들기, 열기. 자그 밑에 정보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아도브, 자 PDF로 저장, 인쇄, 공유, 내보내기 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열때 또는 저장할 때자 그런 그런 내용들이 정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정보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문서를 보호할 수도 있고요 자 패스워드 거는 겁니다 자 문서를 자 문제들을 찾기 위해서 검사하는 게 있고요 자 버전 관리 하는 게 있고요 자 문서 관리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브라우저 보기 옵션 이 있네요 브라우저 보기 옵션 예예 예. 같은 거 잖아 자 얘를 딱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표시 매개변수라고 하는 두개의 탭이 나오게 되고요 자, 우리는 브라우저 보기 옵션을 수정하기 위해서 자, 표시 탭을 클릭합니다 표시 탭자 그리고 현재 전체 통합문서가 선택이 되어 있잖아 자 얘를 시트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시트로 바꾸게 되면 현재 통합문서에 이세개의 워크시트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2016 상반기라고 하는 워크시트만 보이게 할 거고 나머지 자 이것들은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6 상반기만 체크를 하고 나머지는 다 해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어, 확인만 누르시게 되면 옵션 수정한 거예요 옵션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저장하고 누군가 오픈을 하게 될때 세개 워크시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 지금 2016 상반기라고 하는 워크시트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브라우저 보기 옵션이 어디 있구나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본 김에 자, 여기 정보라고 하는 탭에 통합문서 보호하는 거 비밀번호 입력하는 겁니다 자, 문제 검사 통합문서 검사하는 거 어, 통합문서 관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스 시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다 정보안에 들어가 있구나. 한번 정도 유심히 보시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업 4번의 브라우저 보기 옵션 수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작업 5번으로 갑니다. 자 분야별 판매 워크시트에서자 분야별 판매 여기 있고요자 저자명 필드를 뭐야 저자명 필드 저자명 필드가 있나요 어없는것 같은데 자 저자명 필드를 해당 피벗 차트에 뭐로 해라 필터로 추가해라 피벗 차트에 필터로 추가하십시오 자 현재 분야별 판매 자 워크시트에 왔더니 자 현재 보이는 데이터는 다 뭐예요? 자 여기 보이는 게 뭐예요? 네 피벗 테이블입니다. 자 얘는 뭐예요? 피벗 차트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자 기본 데이터를 통해서 요약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이나 피벗 차트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만들어진 피벗 차 피벗 테이블이고요, 얘가 피벗 차트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필드라는 게 있죠. 자그 중에 자 범위 순위 제목 저자명 분야 1월 2월 3월 자 이런 데이터가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한 범위의 컬럼명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필터가 있고요 열이 있고요 행과 값이 있는데 자 테이블 필드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놓을 때마다 뭐가 생겨요 네, 이런 피벗 테이블과 차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자 열의 값이라고 돼 있고 행의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데이터들은 뭐예요? 합계 1월, 2월, 3월에 합계 값으로 지금 이 값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자 현재 필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문제 속에 저자명을 필터에 옮기라고 한 거야. 자 그럼 테이블 필드에 저자명이 세 번째 있죠. 자이세 번째를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자 아래쪽 필터에 다 마우스로 쭉 드래그합니다. 자 그럼 필터에 저자명이 들어갔고요 자 우리 화면상에서도 자, 1행에 저자명 이라는 이름으로 필터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비열 1행에는 all 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 하단에 자 목록 기호가 들어가 있고요 자이 목록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필터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기준이 뭐였습니까 저자명이 기준이었죠 그리고 어 확인 누르시게 되면 자 저자명 필터 자, 오른쪽에 있는 저자명을 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필터에 옮길 수 있느냐 자 이것을 필터에 옮길 수 있다는 얘기는 피벗 차트와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는거죠 자 답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런 피벗 테이블 필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문제 속에 있는 이 값을 저자명을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피버 테이블과 피버 차트에 같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명을 필터로 하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저자명을 필터로 옮긴 것 뿐이에요. 별거 아니죠? 자 그것이 작업 다섯 번째였습니다. 자 작업 여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엑셀 옵션을 수정하여 엑셀 옵션 여기도 옵션 문제인 것 같아요 옵션 데이터가 변경될 때 수식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방지 하십시오 자 엑셀 옵션을 수정해서 데이터가 변경될 때 수식들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방지 하십시오 기능 해제 하십시오 그렇죠 수식들은 통합문서가 저장될 때 계산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엑셀 옵션은 어디에 있나요? 자, 우리 파일 탭에, 자, 맨 밑에 보시면 옵션이라는 게 있죠. 자, 엑셀 옵션 대화상자입니다. 우리 많이 보는 거죠. 자, 이것도 수식들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아, 수식에 관련된 옵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범주 중에 자, 수식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가 저장될 때 수식들이 자동으로 계산 것을 방지해라. 자 우리 수식탭에 들어오시게 되면 계산 옵션 영역이 있고요. 수식 작업 각각의 영역이 있는데. 계산 옵션에 보면 현재 뭘로 선택되어 있습니까?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잖아. 그쵸? 그런데 그 우리 문제 속에 뭐라고 있습니까 데이터가 변경될 때 수식들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십시오. 자동 계산되지 않게 뭐로 해라? 수동으로 바꿔줘라. 그 뜻이고요. 수식들은 통합문서가 저장될 때 계산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통합문서를 저장하기 전에 항상 다시 계산을 하란 뜻이죠 다시 다시 수식들은 통합문서가 저장될 때 계산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다시 계산되면 안되겠네요 체크를 해제시키는 내용입니다 자 작업 6번은 자, 엑셀 옵션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수식에 관련된 옵션을 알고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통합문서 통합문서 내에 있는 계산을 할때 자동으로 저장할 거냐 수동으로 저장할 거냐 통합문서를 저장하기 전에 항상 다시 계산을 할 거냐 이런 옵션들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문제 속에 그대로 실천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작업 6번에는 엑셀 옵션에 들어와서 수식 탭 클릭해서 자동으로 수동으로 바꿔주고 자 여기 체크 해제 해주고 확인 누르게 되면 답이 끝난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몇 주차 이 모스 시험 문제를 풀어보고 있지만 문제 유형이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른 문제를 풀어봤는데 좀 문제 어, 문제만 다르지 유형은 다 비슷하다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나하나씩 스터디를 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로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모의고사 연습문제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기는 6개의 작업을 풀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따라서 다시 한번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